벌에 쏘여 발생한 아나필락시스로 염을 통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 가합 505492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1년경, 2015년경 각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철거 현장에 있던 욕조로 만들어진 축사염을 통해 망인은 머리를 맞고 엎드린 채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보험금 지급 사유 해당 여부 망인은 함석 지붕 위에서 축사 가건물에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고 그직접 결과로서 사망에 이르렀다 할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는 통화하면서 망인으로부터 벌집이 두 개나 있어 작업이 어렵다는 이야기와 함께 망인이 벌에 두번 쏘였다는 라 말을 경찰서에서 진술하였고 망인이 벌에 쏘였다는 마지막 통화 후 저녁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여러 개의 나무로 된 석가래가 있었고 그중한 개가 부러져 있었으며 부러진 곳 위에 있던 함석 지붕이 망인이 있는 방향으로 부러져 있었고 그 지붕 윗면에 망인이 미끄러진 흔적이 발견되었는 바 망인이 벌에 쏘여 발생한 아나필락시스로 인하여 극심한 갈증 또는 기도가 붙는 증상 등이 나타나 함석 지붕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가까이 있는 여을통으로가 고여있는 물을 마시거나 구토를 하려 하다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사고 발생 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더라도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항목들이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왼 심장 동맥, 앞 심실 사이 가지 일부분에서 동맥 경화반이 혈관 내경의 약 50%가량을 막고 있는 중등도 동맥 경화, 왼 심장 동맥 취돌이 가지와 오른 심장 동맥 일부분에서 동맥 경화반이 혈관 내경의 약 20%가량을 막고 있는 경도 동맥 경화를 보인다는 부검 감정서의 일부 기재가 있으나, 위 부검을 시행한 국가수 연구원도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는 이를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재한 점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심혈관 질환 등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있고 을제2 내지 치료 중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관상동맥 질환 등의 급성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